샬롬 허니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 친구들 만났어요 네. 안녕하세요 아, 유하 땡큐 티빙 <웃음> yeah. 제가 되게 친한 친구들이랑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응. 날이어가지고 하루 이렇게 놀면서 같이 브이로그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만났는데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. 찍을게요 안녕. 저희 이제 밥 먹을 거고요 나오면 또 음식 보여줄게요 대한민롱 육군 조교로서 잘 <웃음> <샬롯>. 자막을 달아주세요 <웃음> 28년째 교회 안 다니는 거예다 <웃음> 아. <웃음> 기도해야 돼 이거 또 바로 불러줘 완겠습니다완 있어요 방송 열심히 해세어요어요 계란 먼저 먹는 거야. 비워져 있는 속을 이걸 채우고 냉면을 먹는 거라고. 무슨 말이야? 나 그게 들었어. 안 튀겨주지. 나는 탄면도 처음 들어봤는데 맞는 말 같아. 응. 그냥 혼자 그려졌으면 좋겠다. 나는 우리 엄마는 아니라고. 삐! 삐 맛있게 먹는 거 유튜버입니다 조용 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내 멤물도 우리가 라이바이 이바이긴 사람 가자 기분 좋게 병원에, 이긴 사람이다 라이바이 고!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대표님께서 협찬해주셨습니다. 와, 잘 먹게, 정이나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? 저도 <웃음> 이런 거한번 먹어봤어요. 이번에 두 번째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우리는. <웃음> 뭐 하러 가죠? It's b o l i n g <웃음> 응, 볼링 치러 갑니다, 볼링. 저가 <웃음> 어, 볼링을 진짜 잘 치거든요. 그래서 볼링 치러 갑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볼링장 왔어요. 정인이 느꼈어요 <웃음> 점수 내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 정인이랑 나랑 정인이랑 나랑 진흥이랑 팀. 이거 게임은 그냥 연습? 네, 연습. 이한번 쳐보고, 두 게임에 내기. 그래. 점수를 얼마나 플러스 할지. 오케이, 그럼 일단 첫판한번 쳐볼게용. 스퀴스마. 저 <recib einer S> <ing Mechanics> 제가 링 진짜 잘 치거든요. 네.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희에게 30점이 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? 저도 잘하고, 잘하고. 오빠가 더 잘하고 구워 갑시다 아 시합니다 아 하나 둘셋 아 I can do it! We, we can do it! We, we can do it! 야아악 yeah. <웃음> 아 어 <웃음> <우와>, 뭐야! 이 영상이요. 봅시다.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날도록 하셔야 됩니다. <웃음> 뭐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AME> 너네 면2종차이야 2백 4차야 이거 야 5점 차이를 이다야 형규가 쭉쭉 했으면 왜 접속 와 아, 맞아 나상의 대화를 더 내가 대화를 더 내가 대화 응. 괜찮지? 아, 형규씨 볼링 연습 좀 하시고요 아, 예. 다음 주에 볼링을 안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, 그러니까 형규님 형규 오빠 잘하거 들었는데 규 t v 파이팅 파이팅. <웃음> 저의 행규TV 구독자예요. 파이팅. 파이팅 여러분,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. 우리는 영화 보러 갑니다. 고! 안녕! 사랑해, 아. <목소리가> <화랑이> 제일 무난하다. <문화하다>. 오케이. <목소리가> 떨어진 거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웃음> 제가 오늘은 요리 레시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핫도그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햄과 소세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 이오이피클 있으시죠? 이거를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일단 뿌리는데 빵과 소세지 이 사이에 이렇게 잘 뿌리시면 돼요 이것도 빵과 소세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? 빵과 소세지 사이에 그래서, 이런... 이걸로 참치를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참치를 덜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그냥 아 참치 도그 완성. 맛있게 드세요. 이제 우리 악인전 보러 가요 악인전 진짜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잘 나오지 지금 악인전 보러 갑니다 영화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인전아인전 어, 뭐, 뭐. 꿀잼 저기 형균이 네, 아 저기 저기 혹시 누구야? 유튜브에서 봤는데 혹시 네. 이분 아니세요? 이분이 행교티비님 아니세요? 어, 어 저도 구독자예요. 아, 구독자. <웃음> 아, 이분 진짜 재밌던데. 아, 저 누동이던데. 뭐 아, 그래요? <웃음> 아, 네. 구독 누르셨네요. 근데. 아, 진짜, 방금 사실행교티비님이 네. 구독 누르고 온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딱 봤을 때. 웃음> <웃음> <하네요. 웃음> 아, 제가 이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 뭐야? 아메리카노인가? 음, 맛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저를 많이 귀여워 해 주시네요. 갑니다. 지금부터 같니다 시작! 올려주세요. 자상 교회 가면목사님도 있고 들어�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근데 진홍 짱짱님께서 올풍선1 0 0개를어 o 와 100개 <웃음> 감사합니다. 진짜 아,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정말. 리액션 없나요? 기1 0 0개를공짜로 먹으라고. 100개. 아, 이진 씨 러블리 한 소절이요. 이진시 아, 네. 이진 씨 러블리. 진우 님 한번 불러 주세요. 아, 이진 씨 러블리. 아, 이어서저또 영어를 네. 이진 씨 러블리. 와. 한 소절만 불러 달라는 데 저기 아,